One, two, three. Wow. 선물이 있어. 진짜? 얘가 왠일이니? 예 차. 어얘막 코란 이런 거 드는 거 아니에요?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도키입니다. Today is my mom's birthday, so I'm planning to bring her to Halal Restaurant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and I prepared some presents, Quran. So I'm not sure about. I hope my mom like the presen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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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음식점. 와. 터키 피르 와. 녕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예. 할머니랑 성당이니까 성당기도를할게 감사합니다. 감성합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합 <목소리> 맛있어, 맛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터키에서 대표적인 음식이야. 응. 음. 깨밥 피자 샐러드. 내가 음, 터키에서 진짜 많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 <목소리> <목소리> 어? 터키에서 한달있다 왔어. <목소리> 한달 왔어 <있다가. 목소리> 터키에서. 음, 터키도 이렇게 밥을 먹는구나. 응, 음. <목소리> 그래, 터키도 밥 많이 먹어. 어, 밥이 근데 쌀이 <목소리> 우리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먹어볼까? <목소리> 터키 본토에서도 이런 분위기야? 이게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또 약간 이런 멋있는 분양이고 그러니까 조명하고 타일이 너무 이쁘다 아, 조명 커피 조명이 진짜 예뻐 아, 나랑 우리 재이랑그렇게 세진씨 밥 먹은 적이 있어 나 처음 식당에 없어 아한 아, 번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더 맛있어 맛있다 다행이다 커피장 한번 더라고 아, 아, 네, 한 아이고. 한한아 그런 말이 어딨어 할머니는 요즘에 이명 이명 때문에 엄청 이명은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돌에 완전 그렇습니다. 빠져가지고 트롯 아이돌 그렇게 <웃음> 좋아요? <목소리> 아유, 나 미쳐가지고. <웃음> 미쳐? 내가 죽으면 이제 엄마가 돈 모여 놓은 게 없잖아. 엄마 좀 후라이 시키라고. 엄마 불사하사 살리려고. 엄마, 엄마 해라, 좀. <웃음> 그래. 아유뭐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아파요, 할머니? 말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타이밍에서 선물 있어. 엄마 생일 케이크. <목소리> 그머서 이거 알도 들고 다 엄마 생일도 아직 모르는데 양력이잖아. 엄마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휴지 한고도 편해. 할게, 그러면. 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예. 네. 네. 이제 부르면 되는 거지? 건강하다, 네. 네. 오래, 그래. 오래 엄마 같이 불어. 음. 하나, 둘, 셋. 와우. 네. 좋아, 좋아. 생일 축하해요. 고마 내가 선물 있어. 진짜? 진짜 얘가 언니이니 아, 어, 얘 막, 소란이라고 그래. 들은 거, 그래. 거 아니야? 네, 쿨안인데, 그, 그, 그, <웃음> <초반인데 웃음> 이거 그냥 <웃음> 한 번, 시간 날때한번 읽어보라고 제나는거 성경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그렇겠지. 나 그래, 이런 거는 또잘안 그래. 들어보는 단어가 생기는 게 많아. 근데 네, 보다 보면 더 좋아. 아, 그래. 이게 또 내가, 엄마가 내종교를또 이해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니까. 그래, 하나. 아, 네. 그리고 바이올인데 아, 거기 안에 아이언, 내가 현지 써 어, 우리 아들은 지를 쓴다니까 선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나중에 읽어야지 나 눈물나서 지금 안돼에 눈물 어. 그리고 이것도 어. 그냥 뭐색 뭐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 재밌어 이거 응. 영국사람또미국사람 나라 각지 별로 네 내가 나중에 제대로 선물 하나 사줄게 아니 이정도면 훌륭하지 뭐더이그 하나 있잖아 선물은 뭐 좋은거 사줄 생각하지 말고 너잘살면서위 선물이 되어있일해 하아훌륭하지 아, 훌륭하지. 그래. 얼마나 힘드냐 저기 애, 애들도 저기 형도 형도 그렇게 힘들게 나갔고 아들 둘에다가 캔슬라스도 같이 할 주난이 나갔잖아 내가 똥 마들지 2 7년에 힘들게 살았잖아 살을못끊단 말야 저기 아우 나주난이는 진짜 생각만 해도 좀 끊... 어우 아, 소름이 돋아 주난이 이거는 미구냐는가 눈물이 나서 음. 하면 안돼 넘어붙어 가는 눈물 보고 싶어 아니 내내를을 줘봐 손을 잡 할때 한번 거나 오늘 어땠나요? 아, 엄마가 터키식당에 처음 해봤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조명하고 타일하고 이런거 너무 이쁘고 어, 음식도 맛있고 재한이랑 같이 밥먹고나니까 좋았어 좋아 음, 고마워 음. 소확행 알지? 오케이. 소확행 <웃음> 응. 내가 이 남이 먹도록 터키식당 처음 와봤어 손자 덕분에 근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할머니 입에 딱 맞는다 아 진짜? 응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손주 덕분에 너무너무 고마워 맛있게 잘 먹었어 손주가 좋아요? 이명영이 좋아요? <웃음> 고민하다 오, 고민해 고민하다. 고민하다. <웃음> 아니 우리 손주가 최고지 <웃음> 고민 한참 했어 응.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응 안녕 아, 땡큐 네. 엄마에게 생일 축하해 원래 음력 생일을 챙기지만 그래도 요즘은 양력이 대세니까 오늘 생일 챙겨줄게. 어 그동안 생일 많이 못 챙긴 것 같아. 저 미안해. 아들